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저씨의 리뷰 태훈 씨랑 같이 지금 화면에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요 어, 미국에 다녀와가지고 음, 태훈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태훈 씨께서 조금 계속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쇼핑몰 창업자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왜 하기 싫으십니까? <웃음> 네, 훅 <웃음> 들어오네요. 네, 영상 네. 초반부터.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뭐 바쁘게 스케줄이 네. 이제 전에 비해서 거의 한 두세, 두세 배 이상으로 갑자기 일정이 훅 늘어나게 음. 돼가지고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 <웃음> 그죠 요즘에 연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굉장히 갈피를 좀 확실하게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훈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 혹시 쇼핑몰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거나 뭐 하기 싫었던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역시 그거가 가장 큰것 큰 같아요 음. 뭘 팔아야 될지가 음. 아예 그게 정리가 안돼 있다 음. 보니까 음. 음. 그러니까 뭐 어, 상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심이라든지 음음. 아니면은 어 이거는 팔만한 아이템이다 라는 음.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얘기하시면, 얘기하시면서도 음음. 근데 그게 아예 업, 어, 그게 없다 보니까 음음. 저 스스로도 이거는 좀 음음. 너무 이제 뭐 강압적으로 갑자기 제가 되는 느낌까지 음음. 드는 거예요 음, 맞아요 네. 제가 좀 이거 올려와 이렇게 얘기를 <웃음> 했는게 되게 큰데 아마 쇼핑을 잘 안하기도 하고 상품 사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 이 아이템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푸시를 하기도 했고 아이템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저는 많이 알지만 사실 직접 찾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쇼핑 많이 안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고 그리고 이걸 되게 사업 아이템으로 보려고 하면 누군가가 상품을 아예 딱 정해 가지고 이거 팔아라고 해서 딱 줬을 때에도 훨씬 난감해질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가장 큰게 일단은 모든다 그렇겠지만은 이거를 내가 뭘 팔고 하는 기본적인 저의 기본적인 쇼핑몰 사장님들 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음. 중요한 게 해보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그게 있어야지 음. 그니까 뭐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고. 네. 네, 맞아요. 그게 없다 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좋은 그런 말 있잖아요 음. 뭐 평행감사도 지가 싫으면 관둔다고 음. 그런 것처럼 좋은 말 좋은 소스긴 하지만 이게 안 맞는 사람도 들 있고 또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네, 그게 네. 전자였던 거죠 쇼핑몰 음. 관리라든지 그런 거에서 음. 막 그게 엄청나게 어렵고 음.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맞지 않는 음. 네 맞아요. 사실 쇼핑몰이 어,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창업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 뭐 자, 좋은 시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나도 온라인에서 자주 뭐 사기도 하고 가끔 사기도 하니까 뭐 파는 것도 그렇게 어렵 지 않아 보이고 뭐 사람들이 물건 살 때도 뭐 천원짜리 떼와 가지고 만원에 판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뭐 온라인에 제가 막 설명을 막 해주면서 아 이거는 니가 배송할 필요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하게 혹해서 하게 사실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면은 어? 내가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 이거 해보려고 하니까 태윤씨 말했던 것처럼 관심이 없는데 사실 이거에 시간을 쏟을 바에야 내가 원래 좀더 좋아했던 거에 시간을 더 쏟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뭔가 완전한 확신이라는 건 사실 모든 것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막 돈을 이거 가지고 얼, 내가 시간을 쓰는데 돈을 얼마만큼 벌것 같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성실하게 사실 쇼핑몰은 되게 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때 같이 올릴 때는 제가 옆에서 다 도와주니까 좀 쉬워 보였을지도 모르고 쉬웠을지도 네. 모르는데 막상 집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여기에서 뭘 하라는 거였던 거지? 뭐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키워드는 뭐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지? 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맞아요. 아니었나요? 딱 네. 그거지 이제 뭐 학교 같은 거로 치면은 뭐 교수님이 설명해 줄땐 음. 이해가 다 됐는데 음. 음. 집에 서 과제를 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혼자서 또 열고 하, 열고 이제 하는 것도 음,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은 음, 음. 신경 쓸게 사실 많잖아요. 간단한, 간단해 보이더라도 하다못해 어떤 상품 음, 고르는지에서부터 맞아요. 또 가장 힘들었던 약간 좀 차별점을 줘야 되는데 음, 음, 음, 음. 그것도 해본 분은 정말 여기서는 요거다. 여기서 음, 요거다. 음, 그건데 음, 음, 맞아, 맞아. 처음 해본 사람은 음, 맞아, 맞아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올리면 음, 올리면 끝? 인가라고 하다가 맞아요. 이거 이대로 올리면은 뭐 아무런 죽도밥도 안될 것 같은데 맞아맞아 음, 음. 맞아. <웃음> 네,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 예전에 영상에서도 쇼핑몰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것들도 찍은 적도 있었고 쇼핑몰 할때 무조건 상품 많이 올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어 사실 저의 상황에서는 저는 매일 괜찮은 키워드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괜찮은 상품들, 뭐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볼줄 아는 눈이 있지만 사실 사업적인 접근을 처음 하는 태원씨와 비슷한 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뭐 가르쳐 줘가지고 하는 거는 다 알겠는데 어, 진짜 막상 하려니까 모르겠네?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도래하는데 사실은 이 시점에서 잘 탈피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상품을 올려가고 계속해서 경험을 많이 축적을 했으면 사실은 이 분야가 되게 재미있고 어할 만한 분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허드를 사실은 넘어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 영상 다나샘 채널을 네.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 분명히 쇼핑몰 현재도 운영하시고 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저는 이제 그래도 다나 쌤의 도움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막 찾고 그런 거를 해봤잖아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많이 보는 것, 음. 다른 쇼핑몰들 많이 보는 거랑 이거를 내가 음. 팔아야겠다. 나는 분야를 확실히 딱을 할수 있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잘 알아라는 음. 분야가 분야를 하나 잡으셔야지 음. 그래야지 이제 하시더라도 손에 있는 거는 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되지만은 음. 그런 관심 분야가 없으면 있더라도 음. 결국 그냥 헛손질처럼 될수 있잖아요. 음. 그런 분야를 딱 잡으신 다음에 음. 시작하시면은 뭐 나중에 이제 좀만 롱런할 수 있는. 투잡으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태훈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도 많고 생각도 되게 많은 분이에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네 생긴 거는 되게 <웃음> 터프하고 되게 그렇게 생겼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태훈씨를 알아온 느낌에서는 어, 태훈씨 걱정도 되게 많고 아, 이게 완벽해? 이 상품이 갔을 때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진 않을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 잘 소개를 하고 싶은 완 완벽을 좀 추구했던 그런 부분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잡을 하신다고 하면 태훈씨의 처음처럼 똑같이 진행을 할수 있지만 어느 정도 꾸준하게 그 분야로 해서 아씨 진짜 모르겠지만 이렇 한번 올려볼게 올려볼게 올려볼게 라고 하는 그 시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더 핏이 잘 맞을 수 있겠지만 태훈씨처럼 약간은 걱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이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수록 사실 이 분야는 좀안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규 창업자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훈 씨의 생각과 비슷하신 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지만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손을 놓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또 사실은 영상 찍기 전에 태훈 씨한테 한번 더뭐 여쭤봤거든요. 지자할 생각이 없냐라고 사실은 물어봤어요. 근데 태훈 씨는 어, 자기는 네안 아,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창업자 분들도 태훈 씨와 같이 이렇게 손을 놓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쇼핑몰은 시작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새롭게 다시 마음이 이런 생기시게 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셔서 또 다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마무리로 사실은 이 영상을 굳이 올릴 필요도 사실 없었을 것 같은데 어, 태훈씨가 하는 고민이 많은 창업자들이 하는 똑같은 고민과 동일할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으로 좀 아웃트로 영상으로 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무리하게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태훈씨 향후에 네. 뭐 스케줄 있으시면 얘기 한번 네. <웃음> 해주시겠어요? 쇼핑몰을 한다는 거가 보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음. 또 누구한테는 약간 좀 저처럼 부담을 가지실 분도 있을 음. 수 있는데 음. 저도 일단은 현재 있는 아저씨 리뷰 콘텐츠는 음. 다나 쌤 채널에서 이제 여기서 네. 마침표를 찍은 거긴 하지만 네. 그걸 아예 제가 아예 없애버린 가라 음. 없는건 아니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꼭 쇼핑몰을 접었다고 아예 아나 이제 아예 안 맞는가 보다 라고 하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스케줄 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이제 좀 어느정도 안정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그때 다시 또단나생과 상담을 하고 다시 또 차근차근 다시 시작을 해보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저씨의 리뷰 2탄을 기다리면서 태훈씨의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더잘될수 있도록 응원을 해줄 거고 나중에 또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셨을 때에도 또 응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태훈씨 그동안 수고 아유,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도. 네, 별말씀입니다. 네. 그래도 꾸준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는 이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쇼핑몰 꿈나무 프로젝트로 해서 다른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해서 태훈 씨는 중간에 왜 그만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분들은 계속해서 왜 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저씨의 리뷰를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